네 여러분 알파세이프에요 만나서 한고요 오늘은 이거 유튜브 월급이 4 0 들어왔는데 이거 사기로 결심 먹었어요. 진짜 15만원 15만, 15만 8천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정말 갖고 싶었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걸 까보기로 했습니다. 자 녹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잠시만요. 짜잔 일본판 일본판 시아로를 사고 싶었는데 일본판 시아로가 없고 피규어도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기 히비 피규어인가 거기 가서 산 건데 이게 가격이 1 5만 육천 원 정도 합니다. 네 유튜브 월급 이0만원 나왔는데 그중5만원 남은 오만 원 남게 됐어요. <웃음> 그래도 지름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완성도 하고 퀄리트는 제가 피규어를 처음 사서 그러는데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표지는 이렇게 되었고요 옆면 표지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시 하루는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때 히비제팬에서도 치노 밖에 없었어요. 앨리스 치노하고 일반판 치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치노가 대부분일걸요? 제가 홍대전전까지 가봤는데 홍대전전에서는 18만원짜리밖에 없어서 그거는 애초에 안사기로 했고 애초에 치노는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대신 치르겠 했습니다. 일반판 샤로가 없고 그리고 닌드로이드샤로 소식은 들었는데 하필왜 12월달에 나온다 했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언제 팔리, 다 떨어질지 모르는데 표지 박스는 옆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박스를 까봐서 여러분들게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송송 예일입니다. 조심해서 탈을 한다. 머신 스피릿이 함부로 나누면 저주를 내리지도 못해. 마신 c h i n 아스 이제여운귀여에귀제 졸라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라 그래를전 비닐 그대로 비닐. 박스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너무 심하지.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가타카리 없어요. 이제 데 가타카리 두꺼운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녀시은이녀시아이 녀석은 이 녀석은 서 녀석은 이 녀석은 이렇게할이렇게할수 있겠습니다. 이제석은이녀럽게이 녀석은 이옥석은이 녀석은 이 생장치 떼듯이 신중하게 정보 안해드도록 그렇게 팬이 아네테이가 지금 떼졌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역시 황수는 무능해자 현재랑 워리테일라는 게임에서 오는 존재입니다. 근데 실험 죽었어요. 그냥 스스러 랠리 왜 <웃음> 이렇게 이어나오는구나 박스 아왜 이렇게 짜잔 겨울 열었습니다 또 보호가 되어있고 고정형 피규어인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받침대하고 지팡이하고 모자하고 그 다음에 버릇이 않아나 얘가 주문은 <웃음> 토끼인데 다시 봐야지 원. 그놈도 아는 지인놈도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놈 제가 막좀 방송 일정 좀 부려먹는 놈 하나 있긴 했는데 유튜브 하나애 있는데 걔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힌트 줬어요 이번 판에 자이 송송 렐리 뱃도 열어 스타이크 프리스트 블록 차라리 이럴뻔했네 태풍 앞 안으로 쪼개졌어 옴니시아가 부 불도 한거고 옴니시아또 불도였다 맞다 그러면 내 창상 어디다 안지시켜야지얘 I 항상 타블릿하고 컴퓨터 모니터 두기하고 그 다음에 파피맵 y 두는 바람에 제대로 둘 데가 없없데데이트워 s 안되는구 u 반대쪽도 y o 야 열어야 하는구나 제가 스마트폰이 없 see y o 개봉하는 거못 뭐 보여주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얼 보여주기 싫어했는데 그점 죄송하고 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 걸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 시골 총인술이라고 아까 차슬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개봉했습니다 네 사실 사실 찍었긴 찍었는데 개봉되는 걸 찍긴 찍었는데 그게 문제는 이공약이다 들어가지고 병람용으로 핸드폰 게임 결과가 불 삭제하고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웃음> 씨, 무슨 게임 요즘 스마트폰 게임 용이 왜 이렇게 불커이 어쨌든 바닐 의샤로는 내용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샤로랑 밑에 이거 자세히 이거 밑에 보시면고정핀이있는데 이거 꼬느라 죽는줄 알았습니다. 진짜 기계교의 아, 아닙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이었나? 에비스였나 어쨌든 얘도 사실 도색이 잘 되어있어요. 심지어 흉터까지 완전 히 그리 흉터까지 완전히 잘 구현됐고, 뭐였어 안에 들어있는 건 없고 이이손 자국 마크는 일부러 낸 거예요. 왜냐면 손 이거 하기 위해서 다 플라스틱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얘는 지팡이, 얘는 철인 플라스틱 좀 단단해요. 그러면. 구도는 이렇게 같아요. 근데 좀 이걸 사는데 좀 이렇게 누런게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피규어는, 사, 처음, 사는, 피규어는 처음 사보는 거라서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 연모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편. 우편. 그리고, 이제 얘를, 얘를 넣어볼게요. 잘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이렇게 넣어줘요. 이제 뒤쪽으로 넣기 시작하면은 이게 잘 안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품북패인 거 있죠? 손가락에? 기대게 하셔야 하는데..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게 아닌데.. 옴니시아씨요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좀 얘가 좀 잘못 나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팡이 장착할 때는 장착이에 끼워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러면 완성입니다. 그게, 구 관절이 없어서, 구동, 움직이게, 힘 움직이게 할수 없고, 일단 스탠딩이에요, 이게. 스탠딩 피규어. 그래서, 이게, 움직이게 해서 모션 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샤롯 피규어도 구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니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피규어샵 다 돌아봐도. 그리고 넨드로이드 샤루 소식은 들었는데 그건 12월달에 나오는 거라 한국에서는 언제 구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규어 처음 사서 그러는 것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괜찮다고 생각해요. 퀄리티도 좋고 색 어디 틀린 부분도 없고 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좀 토끼기에 좀누런기가 있는데 저거 정상인가요 누런기 있는게 구성품이 좀 적어서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샤로 반응을 지른거 후회는 하지 않아요 가격도 좀싼 편인 것 같았어요 15만 6천원 정도 했으니까 참고로 오늘 엊그전 어, 게 이번 달에 들어온 유튜브 수익이 겨우 들어온 게 20만 8천원이었는데 거기서 15만 6천원 지났으니 5만원 정도 남았어요 <웃음> 5만 2천원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샤로 팬이라면 반드시 지르셔도 될것 같은 피규어입니다 네 솔직히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 너무 컨텐츠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들어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랑 그리고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 언제 피겨또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